와! <웃음> 아, 이거 민물장어. 그 우리가 드시는 또무 <웃음> <너무> 멋있어. 애니멀로 <웃음> TV. <웃음> <웃음> 어, 그거 하지 마라그거튀어 나오겠다. 아유, 다 보관한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TV 의 테드. 아, 예, 네, DK입니다. 어, 요새 유튜브는 많이 본 곳에 저희도 왔습니다. 아니 다들 가길래 네. 대체 어느 정도에 네. 왔죠? 와 근데 지금 옆에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. 네. 나중에 조만간 쇼룸도 하나 만드신다 그래요 여기서? 맞아요. 이거 뭐몇배 되는 걸로 간답니 네. 위에서도 내려볼 네. 수있데와 네. 지금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좀 이따 밥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? 이렇게 아까 제가 잠깐 면접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으면 엄청 튀었거든요? 그 위에 물튀거 있어요 지금? 여기 보, 위에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셨네, 맞죠? 어? 네, 아우, 진짜 크다.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3600에 1500에 1000이라고 아 합니다. 오!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진짜 오버가 아니라 무서워요. 진짜 이게 압도적이네. 이게 폭이 1500이거든요, 여러분. 검은색이라 네. 폭이 안 느껴지실 건데. 네.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, 이거? 그리고 이런 거, 여러분. 최근에 그 대형왕 터진 것도 많았는데 대형왕 만들려면 이렇게 만드셔야죠, 그렇죠? 이렇게가 어떤 거죠? 이렇게가 네. 이게 지금 전면 전면만 유리예요, 시버티 아 강화유리고요. 강화유리는 여기 여기를 아무리 쳐 이거 칠하고 타전에 얘기된 겁니다. 이 칠은 쳐도 되는데 모서리가 약하거든요. 그아 부분을 제 여기만의 노하우로 음. 모서리가 놓치지 않게 이렇게 매립을 했답니다. 근데 이런 어항은 한번 설치하면 좀 이사는 힘들겠네. 선풍조를 열면 여기 셀프레임이거든요. 아 셀프레임 위에 완전히 있는 거라 이사도 음, 간다하고 이번에 그 전시할 곳 그거 이사도 간답니다. 아이 저희 주세요. 아, 아무튼 저희가 오늘 또온 이유가 음.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골든지랑 또 하게 된 일이 또 있잖아요. 골든지가 이제 이런 스케치부터 이런 걸다 되거든요. 어. 그래서 도면, 도면 말씀하시는 도면 거죠? 원 예. 제작까지 해요. 예. 근데 이제 여기에 저희의 뭐가 참가가 되죠. 저는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싫지만 아무튼 네. 레이아웃 좀 하니까 아, 저희가 거기 뭐, 갈 네. 때는 보편적인 레이아웃 해야죠 비효도 네. 이런 것좀아 어, 그거 가능합니까? 아, 되죠. 네. 상업적 레이아웃. 네. 상업적 레이아웃. 네. 레이아웃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골든지랑 이제 좀 이런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니까 네. 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근데 워낙 이 골든지 지금 뭐준호준호 님이나 뭐 정부르 님이나 뭐 대형 유튜버들이 많이 오셨어서 네. 뭐 상세한 내용은 그분들이 많이 하셨을 요근데 저희는 회의 겸 이렇게 왔으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거. 조만한 저희가 그 호텔에 가잖아요. 네. 호텔에 그래서 처음 처음 프로젝트 첫 네, 프로젝트가 라운지에 프로젝트. 음. 저희가 어항을 세팅을 갖이습니다한 네. 사이즈가 어느 정도라 그랬죠? 1800 1800에 600이었나요? 네. 이게 그쵸? 이제 저희가 들어갈 어항인가요? 자 여기가 썸프타워고 이제 여기 두를거에요. 아크릴드 음. 두를거고 1800에 1800에 600인가? 네. 네, 요거는 네, 사면이 이제 음. 테이블이 들어가는 왕이에요 네. 아 그래서 또 우리 DK님의 또 레이아웃을 여기 <웃음> 정하면 또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<웃음> 해서, <웃음> 해서 그래서 가... 또의뢰 네. 하게 됐습니다. 아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갑자기 앞으로 긴장된...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대요. 네. <웃음> 이게 이거랑 저희가 세팅한 게또 이거죠. 모르습니다네 여기 음. 요거까지. 네.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들어가는 어항인데 네. 이제 산면이 관상할 수 있는 여기도 어종이랑 세팅을 어, 애니멀로 해서 또다 해주시면 됩니다 긴장된다 <웃음> 큰일 났다 갑자기 큰일 났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누드도 누드지만 이제는 좀 프레임 있는 걸로 하고 싶어 대형 수조들은 어. 프레임이 들어가야 이제 안전성도 훨씬 높고 뚜껑도 있고. 에, 일단 저희도 슬라이딩을 다 적용해서 음. 에, 열고 닫기 쉽게. 사실 물이 요거 위로 올라가야지 더 많아 보이거든요. 맞습니다. 요 안쪽으로 이게 그 느낌이 달라요 요 위로 물이 올라가거든요. 역시 고인물. 어. 아, <웃음> 네, 예가 네. 났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누드 왕도 좋지만 누드 왕은 이제 여기까지 딱 보이잖아요. 이제 프레임 여러분 한번 쓰기 시작하시면 프레임 못 버릴 거예요. 옛날에는 이게 투박하다 그랬는데. 이제는 좀... 다시 할, 할 때가 됐죠? 그정도그 그 사십 넣지 말고 네. 그... 잘 이렇게... <웃음> 제 의견도 좀 반영해서 세팅해서 네. 이번에는 좀... 상업적으로... 네, 알겠습니다 좀, 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그것도 한번 또 촬영해서 네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... 어우... 네. 소름 돋는요 앞에서 보니까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. 피라루코 진짜 커 지금 한번 먹이 줄수 있어요? 있어요? 제가 좀... 녹여놓은 게 있긴 있거든요 예... 한번... 네. 그럼 한번 볼까요? 와, 진짜 잘 나와. 네. 오! 오! 바다장어네요? 아, 이거 민물장어. 우리가 드시는 그 비싼 민물장어. 아. 그 머리구요. 네. 예. 이게 지금 한패키지니까한 1.5kg? 아. 이걸로 하루에 한두 번에서 세 번. 네. 네. 아니, 그러면 한 달에 먹잇값만. 먹잇값은 한 백만원. 하! 네뭐이 <웃음> 친구들만 있는게 아니니까 네요 네, 정도 나온다고 맞습니다 요거를 근데 저는 매일 주니까 사실 예, 예. 제가? 예. 어, 어, 네. 제가. 어떻게 고 한번 무서운데? 나리는거 아니에요? 요거를 여기 이렇게... 예. 올라가셔서 저기 예. 위로 그냥 던져요? 어, 여 엎으면 돼요 그냥 확엎은버려요 와..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이쪽으로 아 어. 잘해봐 쉽지 않아 오... 오, 오, 오 올라온다. 오, 오, 오, 오, 오 멈추겠다! 어주세요 어, 어, 어. 어? 아! 던져야돼 <웃음> <웃음> 와! 와! 와! 여기서 느껴져 힘이 그 왕이 힘들게 돼. 근데 이렇게 해도 안 깨진다. 강화유리라. 1 5티와 쿵쿵 소리가 나는데. 공룡이야 뭐야? 와. 아 이거는 진짜 천민들이 아유보리들이와와 와. 파도가 쳐. 아니 없어졌어요? 밖에 안 남을 자. 와 대단하다. 어얘나 쳐다보고 있어. 아직 배가 네. 못 봅니다. 아아 어. 무서운 놈. 이거 봐, 더, 더 달라고 지금. 음. 와, 씨. 아, 솔직히 좀 이게 있는데도 전 무섭네요. 아니, 저 밖에 있는데도 무섭다니까? 여기인데도 와. 이게 쿵쿵쿵쿵 하는 거아가 대단하다. 이 어항 세팅할 만한 얼마 있어야 돼? 한 천만원? 장난치지 마. 헉? <웃음> 어. 에이. 한 3000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같은데요? 우리한테 1000만 원에 달라는 거지. 아. 그런지 장난. 얼마예요? 이... 이거 얼마 정도 돼요? 이거 한 어느 정도예요, 진짜로? 저희가 지금 소비자 가로한 그러니까 설치까지 3000만 원 정도. 설치 정도 설치까지? 네. 와. 참, 와 근데 이 정도 출자할 만하다 이건. 별 스튜디오에 이런 거딱 하나 있으면 쪼가야 이거 지금, 지금 이건 못 들어가 못 이거 못 들어, 가못 들어가요. 그래요. 아, 좋네요. 와, 이건 진짜 크다. 자, 어, 골드엔즈와 이제 앞으로 협업 관계 잘 해서, 네, 어 컨텐츠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는 거. 네,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티비의 테드, 이렇게 했습니다. 안녕. 끝. 이거는 진짜, 오, 쳐다보고 있어. 애니멀로티비. <웃음>